아니, 지금 전등을 안 켰던 거였어? 근데 이렇게 밝을 수가 있나? 안녕하세요, 여러분. 살집 채널입니다. 저는 지금 신동탄 SKB파크 아파트 공급 115제곱미터 전용 84제곱미터 B타입 살펴보러 나왔는데요. 한 34평형 되는 거죠. 방 3개, 화장실 2개 구조입니다. 지금부터 저와 함께 둘러보시죠. 슝! 자, 현관에 들어왔습니다. 정면에 중문 보이시나요? 왼쪽엔 화이트톤의 붙박이장, 오른쪽엔 우드톤의 붙박이장이 있습니다. 내부 모습 살펴봐야겠죠? 짠! 골프용품 같은 실외용품 보관하면 참 좋겠어요. 수납칸이 칸칸이 잘 되어있죠? 여기에는 이렇게 전신거울 있고요. 자, 이젠 화이트톤 붙박이장 열어볼게요. 화이트톤 붙박이장은 3 도어로 되어있어요. 어찌됐든 양 옆에 이렇게 수납공간이 있어서요. 신발 어디다 두실지 걱정 안 하셔도 되겠어요. 이쪽은 또 행인 타입으로 되어있네요. 그래서 자주 신는 신발들은 이쪽 안에다가 집어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어 중문도 인테리어에 한몫하는 것 같아요. 열고 들어가 볼게요. 짜자잔! 와 오른편에 바로 거실 보이시나요? 거실과 주방이 이렇게 대면용 구조인 것 같고요. 안방이 거실 옆에 있네요. 그리고 화장실, 그리고 왼편에는 작은 방이 있습니다. 작은 방부터 살펴볼게요. 자, 첫 번째 작은 방입니다. 와, 작은 방 치고 굉장히 큰데요. 와, 창도 큼직하게 잘라 있죠? 어떤 바깥 뷰가 보일까? 열어볼게요. 저쪽에 삼성전자 나노시티 화성 캠퍼스가 보이고요. 여기 아래는 단지 내 테마 공원이 바로 한눈에 보이네요. 층이라 그런지 그냥 뷰가 확트이죠자창 쪽에서 정면 한번 바라볼까요? 네, 이 방은 지금 안방과 제일 떨어져 있는 방이라서요. 우리 중, 고등학생 자녀의 방으로 사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문 옆에는 이렇게. 콘센트까지 컨트롤 가능한 컨트롤러 있고요 난방 컨트롤러도 잘 되어 있습니다 바로 옆에 두 번째 작은 방입니다 창이 첫 번째 작은 방과 동일한 위치에 잘나 있고요 자, 이 방은 옷장이 옵션으로 배치가 되어 있어요 옷장 옆면을 활용해서 이렇게 수납 공간이 배치되어 있고요 제가 탐냈던 그 옷장입니다 화장대까지 설치된 실용적인 옷장이죠 내부 모습 살펴볼게요 네, 행거까지 잘 달려 있고요 서랍장도 있어요 네, 그리고 여기는 미니 화장대 여기도 열면 짜잔! 수납공간으로 또 활용할 수도 있죠 거울 있는 쪽까지 이렇게 열면 수납공간이 꽤 많이 나와요 두 번째 작은 방이었습니다 이동할게요 자, 현관문 바로 옆에 있는 거실 화장실입니다 전체적으로 한번 보세요 거실, 화장실답게 욕조 잘 되어 있고요. 세면기는 반다리 세면기로 아랫부분을 깔끔하게 해놨습니다. 선반 쪽은 대리석으로 고급스러움을 더해주고요. 거울도 정말 크게 잘라있죠? 거울 뒤에는 수납공간도 잘 마련되어 있습니다. 받침대까지 센스 있죠? 여기 옆면도 수납공간이고요. 자 이제 집의 하이라이트 아까부터 계속 가고 싶었습니다 거실이죠 거실 아니 지금 전등을 안 켰던 거였어? 근데 이렇게 밝을 수가 있나? 자 전등을 켤게요 됐어요 여러분 이게 지금 창이 정남향으로 배치되어 있어요 그래서 햇살이 정말 잘 들어와서 전등을 켠줄 알았어요 창이 지금 두 개로 나있고 아 여기가 아트월이구나 네 여기가 아트월이네요 아트월 쪽 한번 볼까요? 오늘도 준비했습니다. 아트월까지 길이 재볼게요. 4.94m. 아트월 길이도 궁금하시죠? 아트월 길이도 한번 재볼게요. 여기 끝에서 저기 벽까지. 4.12m입니다. 어, 빨리 바깥뷰 보고 싶어요. 바깥뷰 열어볼게요. 여러분 저쪽 산 보이시죠? 저기가 화성에 있는 라비돌시시예요 일단 저 멀리 있는 산이 보이니까 바깥뷰가 그냥 너무 좋습니다 아니 차가 이렇게 지나다녔는데 창문을 닫았을 때는 소리가 하나도 안 들렸네요 자... 나 거실에 너무 감동했어 정신 차리고 이제 주방 살펴볼게요 정면에 또이 수납공간 보이시나요? 야 진짜 그냥 어떤 공간을 다 수납공간으로 만들어 놨네요. 자 이동할게요. 그냥 벽인 줄 알고 지나칠 뻔했는데 여기는 또 뭘까요? 뭐야 비밀의 문이야 뭐야. 음, 아 실외기실이구나. 솔직히 실외기실이 약간 시끄러우니까 이렇게 숨겨놨네요. 어, 개수대가 눈에 먼저 들어오는데요. 개수대 쪽부터 살펴볼게요. 거실과 마주보는 방향에 있네요 여러분 어머 야 하부장도 넉넉하고요 아 창은 또 이쪽에 나 있고 자 개수대가 여러분 이쪽에 있으면 뭐가 좋을까요? 우리 갓난아이들 여기에서 놀고 있는 거를 보면서 또 일을 하실 수 있는 거죠 아 여기가 정말 길게 잘 빠져 있어요 그리고 어, 창문도 작지만 이렇게 나 있어서요 환기에도 용이하겠고요 이렇게 창문 옆에는 시스템 컨트롤러 있어서요. 문 열린 기능 가능하고 라디오 청취도 가능한 이렇게 시스템 컨트롤러도 잘 되어있습니다. 이쪽에는 가스 후드와 오븐까지 옵션이 잘 갖춰져있고요. 그리고 이쪽에는 냉장고를 두는 공간. 냉장고를 두는 공간 위와 옆에 수납공간 보이시죠? 아 그리고 나 이쪽이 너무 궁금했어. 이쪽은 뭘까요 여러분? 아 여러분 여기는 맘스데스크라고 합니다 맘스데스크 들어보셨어요? 주방에서 이렇게 요리를 하다가 조금 지치고 힘들면 여기가 휴식공간인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노트북도 하고 뭐 정리도 하고 그리고 또 여기 게시판에 메모도 하고 신동탄 SK뷰에 이렇게 맘스데스크가 옵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홈바인데요 이거는 이전 집주인 분께서 따로 옵션으로 설치를 하셨다고 해요 자, 홈바가 있으면 딱 분위기 내기가 엄청 좋겠죠 이 집만 이렇게 홈바가 있는 거고요 만약에 이렇게 홈바가 없었다고 가정을 해봤을 때 훨씬 더 넓게 사용하실 수 있겠죠 어. 자 이렇게 홈바 맘스데스크 옆에 이렇게 다용도실이 있습니다 다용도실 창이 나있고요 선반 잘 되어있죠 배수구 이쪽 있고요 여기 이제 세탁기를 두면 되겠네요 뭐가 남았죠? 거실 옆에 있는 안방입니다 짜자자잔 와 역시 안방은 안방이죠 보세요 옵션 보세요 여러분 옵션을 자, 와우 화장대까지 이 안방은 드레스룸이 없는 대신에 이렇게 붙박이장에 힘을 빡 줬네요 와 진짜 많죠? 그리고 여기는 서비스 면적인 발코니 있고요 발코니 쪽도 한번 살펴봐야겠어요. 야 창이 잘 나있고 수전도 설치되어 있어서 식물 키우기에도 용이하겠고요. 이쪽은 무슨 공간일까요? 아 여기 대피 공간이구나. 대피 공간이 이렇게 안방 발코니에 있습니다. 또 안방 면적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길이 한번 재볼게요. 자 북박이장까지 2.98m 그리고 이렇게 발코니 쪽에서 저쪽 변까지 빨간 포인트 보이시나요? 4.03이죠. 와, 정면에 이제 화장대가 정말 큼직하게 되어 있죠. 거울이 정말 큽니다, 여러분. 어떻게 너무 커요. 그리고 옆면에 이렇게 수납 공간 이 있고요. 대리석 느낌의 상판이 고급스러움도 더해주죠. 또 여기 붙박이장을 미니 화장대처럼 또 만들어놨어요. 이 거울은 열면 이렇게 수납 공간인 거고요. 그래서 두 부부가 한 명은 이쪽에서, 한 명은 이쪽에서 드라이기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안방 화장실입니다. 안방 화장실은 이렇게 샤워부스가 잘 되어 있죠. 샤워를 했을 때 물이 전체 바닥에 젖을 일이 없다는 게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거울은 이렇게 슬라이딩 도어 문을 활용해서 배치를 해놨고요.